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핵은 여기서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거든요 근데 그 뭐냐 원자핵은 원자핵이 그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는 이 전자도 진짜 조그맣고 원자에 진짜 조그매가지고 원자는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그 뭐냐 원자에게 특징 플러스 전화를 띄고 그리고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를 띈다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 원자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요.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한 중심.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 질량의 대부분이요? 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어스 음전화. 음.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드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